안녕하세요. 유진석명약입니다 오늘은 4주에서 4주 8자에서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가? 4주 8자에서 태어난 시를 가지고 무엇을 유추해 볼수 있나?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시 4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무척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시. 자, 오늘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모래 개면예이니다 모래가 개면예이다. 지금 갑인 월이다. 자, 임자다. 이렇게 제가 볼수 있어요. 임자. 오늘 임자. 그냥 하나보고 오늘 지금 예를 들면 사시다. 사시다. 그러면 갑진, 갑진 정인, 갑진 을사로 봐야겠죠. 을사. 자. 제 그냥 한번 무작정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주 이렇게 적어라는데 연월일시에서 사주팔자 다 중요하지만 왜이 자리가 중요하냐 태어난 시가 이게 무슨 자리길래 어떤 걸 유추해 볼수 있게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태어난 시는 뭘볼수 있냐면 이 사주에서 직업, 직업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자영업,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가게에 대한, 가게짜리, 가게짜리입니다. 가게에 대한 매매, 변동수를 하겠죠, 매매. 매매에 관계된 부분, 이 부분을 갖고도 아이템을 찾아냅니다. 어떤 업종이 좋은가, 그게 중요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자영업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언제 관두냐, 어느 시기에 관두냐, 자영업하는 사람들 매매 언제 관두냐, 어느 시기에 그 가게를 오픈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을 여기서 굉장히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맞춰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매매 문제를 갖고 볼때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핸들링 하면 잘 이거 분석해보면 어느 시기에 매매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 창업을 한는가 좋은가? 창업하게 좋은가? 여기서 선명하게 답을 찾으려고 답을할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 대한 부을 언제 관둘 것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는 뭐냐? 두번째 연월일시에서 이 자리는 자녀자리입니다. 자녀 자녀 내가 사주팔자에서 나와의 자녀와의 인연을 볼수 있다는 거죠. 자녀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중말년 이후에 지속성이 있냐 어떤 지속성이냐 좋은 관계로 자녀와의 관계에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갈수 있는 그러한 지속성이 있느냐 아니요 나와 자식의 관계의 부분에서 인연이 좀 약하니까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끝나는구나 그래도 이 도와줘도 여기서 자식에게 내가 별로 받을 수 없구나 혹은 내가 이렇게 밀어줄 때 나중에 이 자녀는 이 자식은 나에게 그래도 도움을 줄수 있는가 이 부분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는 뭐냐? 연월일시 시작하잖아요. 시작해서 쭉맨 마지막에 이건 뭐냐? 중말년 이후에 중말년 이후에 나의 노후의 삶. 중발된 이유에 삶을 예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상중하 내가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괜찮게 살수 있겠구나. 그냥 중간이고 아니면 잘못하면 합격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합격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기서 연관이 되죠. 자녀 문제에 의해서 몽땅 내가 도와주고 몽땅 지원해줬는데 이 자녀 놈이 혼라당다 헤쳐먹고 자기 부모를 버려버리거나 또 여기 자영업을 하면서 승승장구 잘하다가 나중에 중말년 이후에 자영업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다이 부분에서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줘요. 예전에 어른들이 무슨 말했냐면 시를 잘 타고났다. 시잘 타고났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저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날잘 타고났다. 태어난 날잘 타고났다. 이 소리는 한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연잘 타고났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주에서 연월일시서 시. 태어난 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시잘 타고났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냐 시가 이 사주를 전체를 다 잡았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좋을 때. 시가 살렸네. 이 사주 팔자는 시가 살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가 살렸으니까 직업 좋고 직장 자리 좋고 또 개인적으로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좋으니까 사주팔자가 좋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를 잘 갖고 태라 사주에서 연도만 갖고 사주 풀이라할수 없습니다. 태어난 달 갖고 못 풉니다. 태어난 날 갖고 못 풉니다. 근데 태어난 시만 갖고도 태어난 시 갖고 사주를 풉니다. 시 운법이라 그럽니다. 시 운법. 시음법이에요. 시를 가지고 풀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게 재밌게 잘 맞아요. 제가 이거 잘 풉니다. 시만 가지고. 시만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출산 태결할 때, 출산 태결 때시 하나, 여기서 사시지만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다. 진시에 태어나면 여기 오전 9시, 오늘 2023년도 2월달, 오늘 태어난 시간이 19시 30분에 태어난 4시하고 만약에 아침 묘시에 태어난 경우 차이가 많겠죠. 또 진시 8시 7시 30분에서 8시 29분에 태어난 진시다면 4시다면 여러 가지 희망이 많이 있는데 진시다면 얘는 우울지수가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치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 단 1분 차이의 진시냐 사시에 따라서도 사주가 확 바뀐다는 거죠. 평생 삶 자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말년 이회에삶 아주 중요하죠. 태어난 시가 그렇다. 그 다음에 얘가 네 번째는 뭐냐면 태어난 달을 태어난 달의 습해 태어난 데 너무 추워 태어난 데 너무 건조해 한 너무나 차가워 이런 부분을 태어난 시간 유일하게 조정을 역할을 해줍니다. 태어난 달 조후 역할을 얘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조후 역할 아 추우니까 그래도 화기가 있구나 너무 습한데 그래도 또 화기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얘가 조정을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한 역할을 하냐이렇이 태어난 시간 그래서 태어난 씨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걸 볼수 있다.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냐? 태어난 씨가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와 자식과의 관계를 볼수 있고 이 자리가 주거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두 개를 가지고 태어난 씨를 가지고 자식을 독립, 자녀의 독립을 일찍 시키는 게 좋은가? 중고등학교 때 일찍 얘가 이해되면 기숙형 학교로 가는 게 좋은가? 해외로 나가서 공부해도 좋은가를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안정되게 생활할수 있냐? 해외 나가서 안정되게 할수 있냐를 이 관계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해외 보내서 잘못하면 이 아이 빵 나겠구나! 거들나겠구나! 보내도 괜찮겠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 시를 가지고 볼수 있다. 이때, 이때 여기에 있는 태어난 일지, 얘를 조금 참고하면 선명하게 답변을 줄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일찍 동립해야 하느냐, 학교 때문에, 혹은 20대 됐는데 이 자녀가 집안에만 처박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관계에서 이 자녀는 처박혀 있어서 잠깐 놓아둬라. 이게 좋은가. 아니면 얘는 일찍 집을 벗어나서 독립시켜줘야 할 사람인데 왜 독립을 안시켜서 집안에 저렇게 처박히게 만들어놓느냐. 이 관계를 볼수 있는 게이 자리단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당신 자녀는 밖에서 있다가 결혼하는 자녀다. 당신 자녀는 당신 품만에 품고 있다가 결혼하는 자녀다. 이 관계를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하다. 왜 자녀를 잘못하면 끌어안고 있다가 캥거루 쪽이 될수있기 때문에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씨를 갖고 유치해 볼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하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를 좀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어난 씨. 만약에 예를 들면, 개. 개유에다가, 개유에다가 태어난 시가 예를 들면, 개해시다. 개해. 개헤. 자,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를 뭘볼수 있냐. 개유에다가, 그다음에 신유 자 이렇게라고 볼수 있다. 신유, 신유. 세 번째는 어떻게 볼수 있냐? 세 번째는 계유에다가 갑빈 이렇게 보자. 자, 이세 개의 유형을 지나갔습니다. 태어난 일주, 태어난 시 해시, 태어난 일주 유시, 태어난 일주 가빈시 이게 자식 자리죠, 자식 자리. 그러면은, 이세 개만 가지고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눌러날라 자식 낳고, 어, 왜 좋아, 기본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 이것만 놓고 본다면, 해냐, 유냐, 인냐 여기서 가장 자식을 낳고, 보람을 느끼고, 자식 찾고 하는 것이 이 개, 해, 신여, 해. 여기 해 속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간목이. 간목이. 그리고 금이 있는데 옆에 금이 있는데 이 속에 인수가 있어 통관을 시켜줘요. 통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수가 툭 튀어나와서 통관시켜주면서 얘를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감목이 온전하게 좋다. 자식 자리에 이 사주에서 자식에 대한 글자가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수생목을 해주니까 얘는 쭉쭉 자란다. 보람을 느끼겠죠. 키운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런 태생이 이렇게 있을 때 장한다 사반다면 얼마든지 답변을 다할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답변을 할수 있겠다. 알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게 누구냐, 가장 답답한 게이세개 중에서 자신 낳고 가장 답답한 것이 누구냐, 개, 유, 신, 유, 이렇게 봐야 되죠. 이세 중에서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똑같은 달에 해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 사주에서 태어난 사람, 유시에 태어난 사람, 인시에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 유시에 태어난 이 사주에서 찾아본 이 사람은 늘뭘하냐 얘가 뭐냐면 유유가 있으면 눈물 스트레스가 한바가지다. 그냥 한바가지. 그냥 한바가지. 눈물 평생 흘릴 거. 평생을 눈물 흘릴 거. 양으로 보면 드럼통 한 100개 정도 흘려야 합니다. 이거. 속아리를 한다속앓이 속아리, 가슴아리, 나 죽겠소, 머리 아파, 죽겠소, 뇌가 아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문제로? 자식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죠 왜? 오해상 목이 자식인데, 이렇게 강렬한 금이 오면 얘를 죽여버리기 작살 했죠. 이 말은 뭐냐? 대립, 갈등, 자식만 갖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얘기죠 자식. 자식. 배공자 문제 다 유추해 볼수있 이걸 다 집어넣으면 똑같이 설명이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이걸다 보여주니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참으로 아픔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2월달에 태어났다면. 양력 3월달. 그래서 태어난 시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식 문제. 근데 여기는 자식게 선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가비에 읽면 이렇게 있으면 개수야 자식 놓아두 간섭하지마 인유 원진인데요 그러니까 간섭하지마 그냥 놓아두전은 놓아두어도 지가 클 놈이야 천둥 반개체도 간다 이걸 얘기해 왜 그런데 긁어 부스럼 만드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줘야 겠죠 자영업안테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생이 얘기하는데 자영업 와하자 이렇게 설명하겠죠 어떤 일을 하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고, 이 사주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이 자기가 배우자, 남편이죠. 자식과 남편에서 이런 부분이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 터치하지 말라. 이걸 해야겠죠. 이놈은 노하도도 큰다. 이걸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돼지 해가 있었다. 해월에 태어다면 이때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괜찮다. 이때는 이 자식이 괜찮은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왜 남들이 조금 물러러 본다. 얘는 물러러 보잖아요. 물러러 당신 자식을 물러러 본다 이 말에 그 말은 이 사주에서는 이런 태생에서는 이런 유형에서는 자식이 그래도 괜찮게 좋은 직장을 가졌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대현한 씨가. 사주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검증이 돼야 이게 맞냐, 안 맞냐. 맞냐, 안 맞냐. 사주, 팔자, 이건 미신 아니냐. 전혀 헝맹난 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들이 돼야겠죠. 들이 되면 맞습니다. 맞아요. 공부 깊게 해보면 이 부분들이 다이 아래서 보이고 유치도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 를 그래서 이런 관계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이 사람이 직업이 어떻냐, 자녀와의 관계 지속성이 어떻냐, 중말년 이후의 삶이 어떻냐, 이 사주 팔자에서 절반, 여덟 글자 중에 서네 글자를만 가지고도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죠근데이 앞에 있는 네 글자를 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유추해볼 수 있겠죠. 이거 안 줘도. 이들안 줘도 나는 이렇게라도 풀어먹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만 있어 대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는가를 놓고 봐도 벌써 설명이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대연한 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이놈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이런 부분 유체물이다. 얼마나 중요한 사이니까 그래서 아이 태어날 때 정말 시 하나가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때로는자기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시딱 5분 차인데도 시가 바뀐과가 동시에 인신야 묘신야 진신야 묘신야 사신야 오신야 아 4신야 진신야 차이가 많이 있다. 보편적으로 큰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 크게 날수 있는 것은 태어난 달에 의해서 시각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5분 차이, 진실 사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평생의 삶을 다르게 할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룰루라라 재미지게 사느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